양쪽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이 팔을 몸 앞으로 이렇게 쭉 모아서 잡으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검스골프 이경모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예쁜 스윙을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인 바로 스윙 아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윙 아크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나 다운 스윙, 그리고 팔로스루에서 피니쉬까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뭐 다운 스윙 방법이라든지 백스윙 방법이라든지 해서 따로 빼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 동작을 전부 다 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스윙 아크를 키우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스윙 모양이 좀 보기 좋으려면 아무래도 스윙이 좀 작고 타이트한 것도 보기 좋겠지만 스윙 아크가 좀 커서 시원시원해야지 좀 스윙이 보기 좋겠죠 아무래도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여기서 백스윙이라든지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스윙 아크를 최대한 키워서 좀 시원시원하게 휘두르는 느낌이 강하게 나는 이런 스윙도 네, 좀더 보기 좋은 스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네. 자 스윙 아크는 바로 간격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간격 유지를 얼마나 잘하냐 내가 간격을 얼마나 늘렸다 줄였다를 잘하냐 이거에서 스윙 아크의 크기는 결정이 나요 자 무슨 간격? 바로 양 팔꿈치 사이의 간격, 그리고 명치와 손 사이의 간격이에요.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을 때 이렇게 양 팔이 모아져 있어요. 셋업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셋업을 다들 이렇게 팔을 모아서 잡으시고 자, 이렇게 된다면 양팔이 최대한 뻗어진 상태에서 잡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은 네, 양손과 그립 끝과 명치 사이의 간격이 유지가 되게 돼요. 자, 이거는 배꼽보다 중요한 게 명치라다, 명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 이렇게 명치는 90도까지 회전을 해요 물론 더 회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배꼽은 최대한 회전을 우리가 자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상하체의 꼬임이 크게 발생을 하니까 물론 꼬임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냥 회전만 해도 되는데 배꼽은 아무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45도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배꼽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벗어난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돼요 간경 유지는 배꼽보다는 명치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양 팔꿈치가 모아진 상태에서 명치에서부터 그립 끝까지의 간격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쭉 들어가게 될때이 간격이 시작부터 좁아지거나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한다면은 백스윙 모양이 이렇게좀 보기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때 중요한 거는 최대한 팔꿈치를 모아놓고 그립 끝과 명치와의 간격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왼쪽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양쪽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어깨를 밀어넣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만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양쪽이, 목을 중심으로 같이 회전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격은 유지가 되겠죠. 자, 이거를 실제 스윙에 응용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갈 때, 자, 턱을 들어 놓고, 척추 앵글을 만들어 놓고, 자, 양팔을 이렇게 모아 놓은 상태에서, 그립 끝부터 명치까지 쭉 연결해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은 이때의 길이와 이때의 길이가 거의 일치를 하겠죠 그리고 양팔꿈치도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코킹을 할 때도 양팔꿈치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왼팔이 이렇게 쉽게 뻗어지기 때문에 그립 끝부터 명치까지의 간격이 유지가 돼요 보통 이렇게 당겨지면서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거는 팔꿈치를 모아주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은 훨씬 더 쉽게 간격이 유지가 되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클럽을 떨어뜨린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팔은 똑같이 모여있고 그립끝부터 명치와의 간격은 세업 때의 모양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은 지금처럼 별 신경을 안 쓰더라도 아주 깔끔한 컨택이 쉽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은 이거를 마저 이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다운스윙에서 여기까지 쭉 들어와서 자, 양팔꿈치를 그대로 모아놓고 명치와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왔다니 그대로 지나가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곧게 뻗어지는 팔로스루의 모양도 쉽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머리 위치, 턱 높이 잡아주신다면 은 척추의 앵글도 무너질 이유가 없고 골반을 밀어내지 않고 제자리 어리턴을 해준다면 은 요렇게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스윙 크기가 커지는 스윙의 아크가 커지는 스윙이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되죠 자그러기 때문에 항상 셋업을 잡을 때는 우리가 이건 미리 한두 번씩 해주시면 좋은 게 양팔을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자이 팔을 몸 앞으로 이렇게 쭉 모아서 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때 양팔이 다 펴지게 돼요. 그러면은 팔꿈치 간격이 좁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양쪽 겨드랑이 앞쪽 부분이 이렇게 딱 조여지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은 셋업때 모양이 이렇게이렇게 모여있는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삼각형도 훨씬 더 쉽게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밀어주고 양쪽 어깨 같이 회전하면서 간격 유지, 팔꿈치 사이의 간격 유지 반대쪽으로도 그대로 지나가면 간격 유지, 팔꿈치 사이에 간격 유지 이렇게 된다면 내가 셋업만 이렇게 모아서 잡아주시게 되고 양 팔꿈치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백 최대한 유지하면서 명치와의 간격까지 같이 유지하면서 반대쪽으로 밀어주고 자 이런 어, 코킹 없는 좀 변형된 똑딱이라고 볼수 있겠죠? 변형된 똑딱이의 모습으로 연습을 어느 정도 해주시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 아크가 굉장히 커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스윙이 좀더 시원시원하게 뻗어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코킹 동작만 조금 더 추가를 시켜준다면 은쭉 간격 유지한 상태에서 뻗어주면서 치는 이렇게 스윙 아크가 큰 간격이 넓은 간격이 유지가 되는 시원시원한 스윙, 그리고 치큐닝도 나오지 않는 팔로우가 곱게 뻗어지는 스윙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셋업 잡으실 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양팔을 앞쪽으로 모아서 클럽을 잡아줘서 팔꿈치가 가깝게, 간격이 멀게 겨드랑이 양쪽 앞쪽 부분이 쪼아지게 해놓은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뻗어주는 똑딱이의 변형 모습을 연습을 조금만 해주신다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보기 좋은 스윙을 그리고 조금 더 아크가 크고 시원시원한 스윙을 그리고 여태까지 풀리지 않았던 숙제 중에 하나인 좀 곧게 뻗어지는 팔로 스루를 좀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스윙 아크의 크기 그리고 팔꿈치 간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본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